네, 안녕하세요 오늘 이열 우물 비타민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또 직접 걸어가면서 리뷰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열 우물 비타민길 열 우물은 이쪽 지명 이름이에요 이 십정동이라고 하는 지명 그쪽에 있는데 이열 우물은 옛날에 이쪽 사람들이 여기 살때물 파면 파면 운이 나온다 해서 우물이 많다는 뜻으로 열 우물, 열 우물 마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십정동 한자 그대로 따와서 십정동이라고 부르고 이 비타민길 이거는 이제 인천시에서 이 길을 만들 때 체험하기 좋은 공간 걷기 좋은 공간 건강한 공간 약간 이런 뜻을 담아서 비타민길이라고 지어가지고 둘이 합쳐서 열 우물 비타민길이라고 하네요 네. 일로 가면 이제 입구가 나오는데 네, 비타민기 입구 하셔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요. 여기 다섯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저희가 첫 번째 코스. 그 총, 총 거리 2020m. 네. 알아보면 그 15분에 15. 한 바퀴 돌아오는 게 하나의 그 비타민 길인 것 같아요. 둘레 길. 네. 1코스 일로 가면 되니까 가볼게요. 15-2코스. 근데 363미터 왔고요. 15-6. 15-7. 6좀 m 15분 후에. 이 나무가 산봉생 열리지라고 돼요. 이 열리지라는게 이거 드리면 독립된 수목의 가지가 다른 독립된 수목에 연결되어 스웩 서로 통하는 기이한 현상 네, 이쪽 보시면은 여기 나무에서 기다리게 뻗어 있는 거 있죠 이 가지랑 이 가지랑 서로 다른 나무에서 나온 건데 연결이 돼서 한글 나무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열리지라고 부르는데 열리지는 이제 지극한 효소 온독한 남녀 부부가 사랑을 암시하고 네, 장라대때 시인이 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산 걸로 시를 줬다고 하네요 옛날에 그북평구 주민들에 게해서 발견이 돼서 지금 이렇게 문화재처럼 관광 명소로 조성이 되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, 이 열리진 나무는 아까 그 비타민길 1 5분의8그 편말에서 열리지원방에 써진 편말이 또 있어요 그거 보시고 오면 이렇게 여기까지 잘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전기어서 다시 비타민 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5분에 10일. 1 5분에 10은. 어디 겠지 제가 찾았나봐요. 저기 이제 15분에 12. 거의 다 왔습니다. 우 15분에 15. 13이랑 14는 거의 건너뛰고 온것 같아요. 나무 같은데 숨겨져있어서 뭔가 모셔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열 우물 부담이 있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자연 확률이 되게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랜만에 땀 흘리니까 기분 좋고 산타이가 재밌네요.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